진 영혼은 머물 곳을 잃어 고독이 차갑게 날 짓눌러와 검은 태양이 나를 태워갈 때 바람이 조용히 널 데려와 어둠 속으로 아스러진 나와 걷던 꿈들은 너와 함께 내게 돌아와 내가 그리는 모든 세상 앞에 너와 함께 있어 그대 내 너가 나의 잠든 희망은 너와 함께 내게 돌아와 내가 그리는 모든 세상 앞에 너와 함께 있어 그대 켜줄게널 검은 태양이 나를 태워갈 때 바람이 조용히 널 데려와 끝을 알수 없는 사랑할게 널 사랑할게